특정인물 강조보호하기 새로 만들기 클릭합니다. 16댁으로 열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영상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스티커와 효과 fx를 사용해서 특정인물에 대한 인물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정 인물 확대입니다. 레이어에서 효과 FX를 누르면 돋보기 렌즈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돋보기 렌즈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크기를 맞추어서 확대할 부분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배율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음, 예능 프로에서 제가 좀 많이 본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인물을 탁 확대해서 그 사람만 도드라지게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레이어의 스티커에서 3D 이모지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꼭 가면 같은 역할인데요 누군가의 정체를 숨기고 싶을 때이 이모지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고 세 번째는 음, 가우시안 블러라고 해서 효과의 효과 FX에 보면 기본 효과에 가우시안 블러 효과가 있습니다. 블러 효과를 추가한 후에 모양은 동그란 모양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해 보시면 음 불투명 강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자이크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효과 FX의 기본 효과에 보시면 모자이크 효과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모양을 동그란 모양을 선택하고 설정해서 네모 모양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적절하게 사람 모양을 알아볼 수 없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추가한 네가지 효과와 스티커는 고정형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에서 사용하시려면 여기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줄 효과 클립을 선택한 후에 왼쪽에 열쇠 모양을 누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플레이를 시키면서 인물의 움직임을 주, 주의하면서 모자이크 효과를 움직여 줍니다 만약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는 변화된 곳에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변화되기 바로 직전에 키프레임을 추가해 줘야 이 모자이크가 빨리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인물의 동작을 따라가면서 계속 키프레임을 추가해 줍니다. 끝까지 원하는 곳까지 추가해 주면 됩니다. 잘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크게 인물이 삐져나온 곳은 없습니다. 그 옆에 거가우시안 블러 처리된 거 선택해서 똑같이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추가하겠습니다. 천천히 플레이를 시키면서 영역에서 벗어났을 때 블러 효과, 화면에 블러 효과를 움직여주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찍힙니다. 천천히 플레이 하면서 가오시안 블러 밖으로 인물이 삐져나갔을 때 블러 효과를 움직여서 영역 안으로 맞추어 줍니다. 만약에 키프레임이 추가가 안될 경우에는 음... 이게 선택이 해제되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선택을 다시 한 후에 열쇠 모양을 누르고 플러스 키를 눌러줍니다. 오른쪽에 플러스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번엔 이모지 스티커를 선택한 후에 열쇠 모양을 누르고 애니메이션 키 프레임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모지를 선택할 경우, 그러니까 클립을 선택할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그 타임라인 클립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또한 한 가지는 그냥 메인 화면에서, 화면에서 내가 수정할 것을 꼭 누르면 그것이 선택되어 집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선택할 때는 이게 잘 선택이 안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타임라인에서 클립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화면에서 선택을 해야만 그러니까 클립이 많을 경우에는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를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화면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스티커에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추가하는 것도 거의 끝났습니다. 이번엔 제일 앞에 있는 돋보기 렌즈 효과입니다. 돋보기 렌즈 효과를 선택한 후에 똑같이 키프레임, 키 모양 눌러서 키프레임을 추가해 줍니다. 그런데 이 돋보기 모양은 이 확대된 화면이라 그런지 조금의 움직임만 있어도 이 영역 밖으로 인물이 삐져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키프레임을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밀한 작업을 하실 때는 타임라인을 넓게 해서 동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소한 움직임은 많지만 뭐 자리를 크게 이동하지 않는 영상이라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온 화면을 다 휘집고 다닌다면 굉장히 더 손이 많이 가게 갈것 같습니다. 플레이 해보면서 혹시 잘못된 곳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음, 네두 번째 이모지가 약간 좀 인물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서 손을 잡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한 후에 키 모양을 누르고. 플러스키를 눌러주면서 움직임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네, 다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영상 편집을 하다보면 내가 의도치 않은 인물이 내 네, 영상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가우시안블러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